여기 털 여기 뭉쳤잖아 눈찌르잖아 얼굴 한 번만 빗고 자한 번만 한 번만 빗고 한 번만 한 번만 빗고 여기, 한 번만. 한 번만 여기 눈곱이잖아 눈 찔르잖아 눈곱이 아, 눈곱이 찔리는 게 아니고 눈곱 때문에 뭉신 철이 눈찌르잖아 그래야지 꼬꼬로 한개 줄까 이봐 눈찌르잖아 꼬꼬로 한개 줄까 그러면 이거 얼굴 빗고, 꼬꼬한 게 누나가 줄게. 알지일라 아이고, 한 개만. 한 번만, 한 번만. 한 번만. 자, 일라봐 고개를 드세요. 한 번만, 한 번만. 한번 이게 다 털이, 어찌야. 너 목욕 안 해서 그래. 너가 자꾸 도망가는 거 아야. 이불 물면 안 되지? 또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만. 일라봐한 번만. 진짜 한 번만. 한 번만. 여기 눈도 한 쪽만, 여기가 한 쪽만 빗자. 한 번만 우리 하지 꼬꼬를 이번에꼬꼭 <웃음> 아이고 이거. 꼬꼬를 아이고 이, 한 번만 우리 지 꼬꼬 하나 줘야겠다 응 꼬꼬 하나 줘야겠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강아지 잠깐 강아지 잠깐만 잠깐만 눈 찔르잖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털 찔르잖아 응 똥꼬야 한 번만 빗자. 자야, 머리 좀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빗어야지. 산발리 데가 그게 뭐야? 어야 이쪽도? 이쪽도? 아, 한번접저비스로 빗어야 되는데 얼굴 한 번만 여기, 여기 눈, 눈 있는 데여기한 번만. 잡다 절다 잡다잡다 절다 절다 이다 절다 이렇게 다 절다 절다 절다 절 아, 귀여워. 여기 털 비스니까 이렇게 귀여운데. 아, 이렇게 귀여운데. 아야. 어, 왜, 왜, 왜, 냈어 나도 왜, 물튀었어눈 왜, 이 나, 아, 근데 그한비 써도 돼. 이뻐, 이뻐, 이뻐. 으이그, 내가 귀여우니까 진짜. 아우, 진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누구 강아지야? 아이고 누구 강아지야? 아이고 이뻐 누구 <웃음> 구아이우구구아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털고 같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렇게 이뻐서 어떡할 거야 아, 귀여워 죽겠어 아 귀여워 죽겠어 아주 세상에서 제일 이뻐 똥강아지 이 귀여워 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엄청 귀여워요 엄청 귀엽다고 이 예, 짱기 짱기